우리가 살면서 가본 장소예요. 지도에 특정 기호가 존재해요. 부평구에도 많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병원, 은행 모두 많은 말이지만 정답은 학교입니다.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교까지 거리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자주 보이는 학교 부평구에는 도대체 몇 개의 학교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를 헤아려봤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 분야에 배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특수목적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요. 부평구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3개로 우수한 실습 환경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비 기능인과 컴퓨터 활용 생산과 기계 가공 밀링 등의 기술을 다루는 첨단 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 건축의 기반인 토목 기술과 국토지리에 관한 종합정보를 다루는 토목기술인, 공업 각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육성하는 종합기술의 전당, 부평공업고등학교입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 디자인, 패션 디자인, 제과제빵, 조리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흥미있는 전공을 배우며 실습 위주의 투업 방식과 보다 전문적인 학습으로 실력을 갈고 닦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천 미래생활고등학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각 세부적인 자동차 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 용접, 자동차 튜닝 관련 정비 기반 전문 인재육성과 응용 소프트웨어 및 인베디드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인베이디드 프로그래밍 등의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IT 인재를 육성하여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인평자동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로의 선택폭이 넓고 세계적인 교육과정, 교육 걱정 없는 우평고의 바른 교육환경, 여러분은 어떠신가요?